나라가 안 하니. 나라도 한다. 수면건강연구소의 캠페인입니다. <웃음> 어? 음. 착용을 하고 자야 한다. 어제 그래서 열심히 진짜 차요. 그게 매일 뭔가를 착용한다는 게 귀찮죠. 그렇죠. 그렇죠. 어? 그렇죠? 또 착용하고 나면 닦기도 뭐가... 해야 되고 아, 보관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아, 아, 매일매일 내가 잘 일어나는데 굳이 뭐 귀찮게 해야 그런데 되나? 그런데 그 영상을 보고 본인의 소리를 듣고 음. 그냥 워낙 또 저희 나비 약간 잘난 척을 하는 음. 스타일이라 아뭐 귀엽네 뭐 소리가. 그래서 저희가 그 타워가 끌리는 소리를 당신이 그러니까 그 끌려 들어가는 소리. 이게 끌려 들어가는 음. 소리. 예. 그 소리를 당신이 듣고 심각성을 좀 알아야 된다 요게 문제다 여기 끌려 들어가는 듯한 이 소리를 좀 다시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내 되시는 분 혹은 남편 되시는 분이 코골이 무호흡이 있다 즉각 입꼬르... 그, 끌려 들어가는 소리가 어떤 소리요 이렇게 저, 저는 흉내를 못 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목조시! 예, 네, 들어가는 소리 네. 이 소리는 굉장히 심각한 소 네. 네, 근데 그게 네. 아주 그... 그, 아주, 전, 저, 저는 이게, 그, 이게 양쪽의 목젖이 꼭 느낌이 어떤 생각이었냐면, 한쪽으로 몰려서 이렇게 막 땡기지, 이렇게 막 안에서 뭔을를 땡기는 어떤 그런 느낌? 음.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느낌인데, 당신도 들어봐라. 그런 거거든요. 그래서 아내 되시는 분, 남편 되시는 분, 옆에서 함께 수면을 하시는 분이, 어 코를 고신다 이거는 곧 호흡곤란이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잠이 깼다 그러면 꼭 영상도 녹화해 보시기 바라요 네, 그래서 오늘은 비만이 코흡기 무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음, 살 빼면 음. 코흡기가 줄어드나요? 줄어든다고 하던데요. 네, 네. 네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불필요한 놈들을 없앴잖아요. 그럼 몸에 네. 살릴 네. 게좀 훨씬 가정 경제가 음. 만약에 군식구가열럿서딸있다가 음. 이제 독립해서 나가거나 음. 또 이제 음. 퇴출을 시키거나 해서, 음. 뭐. 퇴출, 뭐 가족은 퇴출시켜요. 부필요한 아, 아, 식구. <웃음> 그냥 키고 들었다가 네. 밥을 축내다가 그러다가 네. 네. 네. 훨씬 경제가 안정되겠죠. 그렇죠. 그러면서 잡음이 줄어듭니다. 가정은. 그렇죠, 그렇죠. 부부간의 잡음이 음, 그렇죠. 사실 다 부부산 부부다돈 때문에 싸우고어요 <웃음>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네. 에너지가 결국 네. 돈과 비교를 한다면 음. 부족하니까 시끄럽게 아우성을 치는 거거든요. 음, 음, 그러니까요. 음. 네. 그래서 뭐 주변에 7kg 뺐어요, 10kg 뺐어요 이렇게 살을 빼서. 네,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들 네. 많아요. 네.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음. 그나마 음. 다행이에요. 근데 구조적으로 생긴 거는 살펴도 안 돼요. 그렇죠, 그렇죠. 어. 자, 그게 문제죠. <목소리>